건널기 하나 더더 무료나눔합니다 어? 어? 아, 왜 이러는 거야 저 어? <웃음> 그 옷을 왜 이래 <웃음> 아까 네더라이트 도끼 어어어 어, 어. 그거랑 그 다음에 다이아 곡괭이 많이 사갔는데 탄신 <웃음> 형님이 가져갔어 <웃음> 산신령님이이 아, 네. 도끼가 네도끼야 그래서 어제 네, 도끼입니다. 그랬더니, 어 좋아 보니까 내가 가져갈게 가져왔어. 그 산신령 이름이 체캡이네요. <웃음> <호호호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마법 지팡이 나왔어요. 마법 지팡이가 어디 있어? 마법 지팡이 나왔네. 평 던질게요. 잘 받아요? 만약에 서 있으세요. 어 여기? <웃음> 네. 못 <웃음> 봐. <웃음> 어, <뭐야? 웃음> 자짜 마음지방이야 이게? <웃음> 네. 머리에 새똥이가 떨어질 뻔했는데? <웃음> 저거 간달포가 쓰는 거예요 <웃음> 내 안면에 새똥이가 떨어질 뻔했는데? <웃음> 얼굴이 펴지는 마법 <웃음> 주름 펴지기 저 케빈님이 준거 다 썼어요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쓰레기장 다시 오픈해야 될것 같아요 아기티비가 없다매야 블러기 모자라 네. 네, 쓰레기장 오픈 원초합니다 아니 막 쓰레기 막 버리네 어쨌네 저쨌네 이러면서 라마 키워 돼요? <웃음> 언제부터 네가 내 호랑 <네오랑> 맞고 <웃음> 동물 데려왔다고 지금 어 <웃음> 진짜 동물 너무 가득 야 지들끼리 싸운다 아. <웃음> 어야 라마가 침뱉어 가지고 하나가 죽었어 아 펜도 죽었어 레어팀인데 아유 아홀로트를 물다다가배 들어가고 아주 <웃음> 난리났다. 야 용암 영동이는 보관해나봐 우리 지옥도 가야지. 근데 궁금한 거 있어. 뭐? 다 같이 어떻게 들어가?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겠지. 그러겠지? 우리가 못하는 게 있었어 지금까지? 많았지. <웃음> <웃음> 야 벌써 집안에서 그러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허락을 받고 그래 <웃음> 아 이게 들려요 한패님 한패님 어예동물또들어온다 보다 네 상인 남아랑 <웃음> 네. 꿀벌이 아 꿀벌이요? 아 앞으로도 잘좀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 안에 오실로도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제 무슨 브로커 같아 라미는 <웃음> 근데 집이 좀 복잡하죠 형? 그만 키울까요? 어두 마리만 더 왔는데? <웃음> <웃음> 마지막 진짜 마지막 두 마리 연비야 여기 블록 많이 채워졌다 이제 또아 오케이 이거 꼬르륵꼬르륵되는거 누구예요 근데? 우리 집 돌고래요 <웃음> <웃음> 어한 팬님 예 떠돌이 상인 넌 자꾸 애한테 뭘줘 떠돌이 상인 키워도 돼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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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 침대 안 누워졌 또뭔 일이지 왜지? 됐다. 어됐꾸로 있어서 그래. 됐... 연비야. 어? 아너 엎드려 자는 걸 좋아하는구나. 어. 너, 이게 딱 어떻게 엎드려 자아 자는... 그러네. 아너 엎드려 자는 걸 좋아하는구나. 아니야 나는 동물은 사람이 그, 키울 수 있을 때 키워준다고 생각해. 지금 이꾸라질하고 동물을 키우겠다고? 야. 꼬라지라니 케빈형 꼬라지 봐 <웃음> 우리 아들이 동물을 참 좋아해 그야 <웃음> 아들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래 야 여기 라미네 집 쪽으로 올라와봐 한편아 네 거기 계단 타고 몰라. 어, 이거 여기, 뭔데? 야, 너무 밝고 좋다. 야, 우리 여기다 집 다시 어, 지을까? 어, 어, 여기도 쓸까? 형. 그니까 여기 어, 여기는 동물 농장. 여기는 동물 농장으로 쓰고. 어, 여기 집 다시 짓자. 야, 여기 게다가 잘하면은 빗소리네 집으로 에이. 바로 갈수 있는 길도 만들 수 있어. 오오. 너무 좋은데? 아니 어, 그쪽에서 좋더라구요. 이사할 거면은 내 복도는 왜 생긴 거야? 아니, <웃음> 야 그래도 넓게 했잖아 네 집이 제일 넓어. 제 빗소라. 어?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길좀 만들어 줘. 그거 만들어달라고 시위하고 있던 거였어? 응. 음. <웃음> 아하. <웃음> 만들어줘, 만들어줘. <웃음> 아니 뭐 블록 메꿔놨어? 그렇지. 아! 너 내가 누구 아빠라고 생각해?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끼리끼리 닮는다더니. 이 와봐. 우리 가족에 한 편이 있어. 니 <웃음> 네 아들 한 편이. <웃음> <웃음> 내가 뭐우란한좀 <우라뇨> 무기야? <웃음> 너? 나로 막 그냥 맞추. 아 근데 좋다. 야 여기 옆벽도 미리 돼 있는 느낌이고. 너이 공기 어떻게 책임질 거야? <웃음> 아 도대체 공기는 어떻게 저렇게 만든 거야? 나저 너무 신기해. 우리 집에 보면 최첨단 공기 흉악 기계가 있어. <웃음> 기계. 야 우리 집개 넓어 한편아. 그니까. 어. 여기는 뭐 키울까? 게다가 우리 집 바닥 엄청 화려해. <웃음> 아, 그러니까요. 아니 뭐라고 여기는 뭐 키울 거에요? <웃음> 안 키울 거야, 이 집에서는 아, 아 여긴 안 키울 거예요 어. 저기만? 아니 겨우 이사 왔는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? <웃음> 알겠어, 알겠어 <웃음> 그렇게 서 있으니까 일로 와봐 안페리가 와봐 우리 집 오는 건 문제 없잖아 요발봐봐 들어가 봐 어? 뭐야? 개시원하지 우 여기 오얼음빵얼음빵 어. 어. 오오오들오들떨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개기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<시원해. 웃음> 아, 무더위를 피할수있는 아, 개귀여이네 진짜로 <웃음> 이거 블록은 부수지 말자 여기다 설치해놓고 갈게 형 갑옥 고치대 받아왔어요 갑옥 고치대 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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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 좀 잡아주세요. 벌 좀. 아니, 우리한테 벌을 줘야 돼. 아니, 내가 싫어요. 빨리 잡아 이거. 자꾸 자는데 윙윙거리잖아. 아니, 우리 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 키우겠다는 거. 뭘까요? 남의 <웃음> 집까지 피해주면 그게, 너네 집이야? 내 집이지? <웃음> <웃음> Let's get it. 여기가 지금 연빈의 집인 거지? 아, 여러분들 <웃음> 고개를 오른쪽으로 90도로 돌려서 보세요. 저기를 오른쪽으로 돌려. 저는 이제 연비 집에 설치된 CCTV라고 생각해 주세요, 저는. 투디야, 너도 우리 집 한번 와 봐. 너도 이제 어, 올수 있어. 가라고요? 있을 거거든. 어, 반대편에 있는데? 근데 연비야. 어. 음? 연비야, 너집잘 지었다. 이렇게 보니까. 응. 음. 저 조합대 어, 하면 그래. 저 화로 하면 뭔가 어, 그, 그럴싸한데 어, 내 투디도 올수 있게 집을 지어 놨다고. 오! 어떻게야? 거기서 돌아오면 돼. 아니, 아니, 그 반대쪽이야, 그쪽은. 그 테이블까지 해 놨어. 예. 오! 대박! 오, 약간 그거 같다. 흰수염 등에 있는 거. 오, 맞죠? 음, 그 해적단 마크. 맞네. 흰수염은 죽었잖아. <웃음> 어, 저기요. 라미님. 네? 죄송한데 저희 집 바닥 좀 그렇게 두들기지 말아주시겠어요? 아, 이거 원래 저희 집이거든요? 웃기고 있네 저희 집 바닥이라서 좀 자제 좀부 여기 부탁드릴게요. 원래 우리 집이거든요 어, 그렇게 자꾸 발광하시면 발광 오지번 드릴 거예요 <웃음> 아니 여기 원래 우리 집인데 부들기든 어? 말든 무슨 상관이야 저희 집 바닥을 저희가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게 잘 꾸며놨는데 내가 꾸몄잖아요 한편아 예 우리 집 아랫사람 왜 이렇게 노력이란 걸 안하니 우멍 <웃음> 메서 <몸에서> 물 부을까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그 방향으로 안 부어줘 아 그러네 한패나네 왜요? 우리 자연친화적인 집 2층에서는 말이야 네 농사를 짓자 농사? 음아 응. 오케이 이제부턴 농사시대야 근데 형 농사 지으려면 물도 이거 있어야 되지 않나? 응? 물이 될려나? 우리집에 있는 청포물을 이용하겠어 한패님 <웃음> 상자에 여우 두 마리나 뒀어요 <웃음> 감사합니다 그거를 왜줘 그걸 왜 주냐고요 지금 어, 우리집 안 그래도 지금 동물 냄새로 아이 여우는 귀엽잖아 네. 맞죠? 멀잘 아시네 우리 꼭 챙겨드릴게요 네. 아, 진짜 똥내 나게 생겼네 <웃음> 이거 되게 좀뭐 먹이 주듯이 주지 않아? 저기 죄송한데 네 여기 쓰레기 누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? 아 저희 아랫집이요 여기 라미씨라고 예예짜 아, 예, 예, 예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비 트래시 스로워라고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쓰레기를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버리시는데? 아니 근데 그 보이콧 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받지 않을게요 아 어, 어, 좋아요 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세요 블럭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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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저 틀리 소리 저거 좀안 나게 하면 안 돼요? 아 틀릴요? 한번 없애 볼게요. 딱딱딱딱 딱. 웬비야 얘기하지 말라는데 어떡해? 틀리. 너가 제일 나빠.로? <웃음> 네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고. 한편아 여기 있는 이 보건 너무 귀엽지 않아? 이게 돌리긴데? 보건 농장이야. 어? 아왜 가까이 가서 아 정말 다가가는 법을 모르니? <웃음> 아니 교감 한번 해보려고 했지 이름도 지으시고 이제 교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거랑 교감은 <웃음> 싸났네 <웃음> 형 입술에 침바히셨네 <웃음> 두께가 3cm 되는 것 같은데? <웃음> 어,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? 너네 집 한번 잘까? 니네 집이요 <웃음> <집이야>, 연비님 <웃음> 아니 우리 집에서 왜 이상한 소리 들려? 했어? 틀리 뺐음 틀리 뺐는데 막 주민 소리가 자꾸 들려 여기서 막 아... 천장을 봐봐. 쟤 뭐야? <웃음> <웃음> 쟤 뭐야? 이게 <웃음> <쟤> 뭐야? <웃음> 쟤, 뭐야. <웃음> 쟤 뭐야래? 목긴 <웃음> <모긴> 뭐야? <웃음> 와, 우리 이제 농사도지야 한편 나. 그니까. 농사 지을 아. 짓는 사람 없는 것 같은 데아무도 아직 우리 농사 짓는 아, 사람 지으려고 하고 있지. 오. 여러분 근데 이 농사 기법은 말이죠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이제 보거가 싹 기생충 다 제거해 줘. 네. 한 펜이 제거해 주는 거야? 무슨 아, 소리예요? 야. 기생충도 이렇게 싹 제거하면서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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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인은 이 안에 있어. <웃음> 형님, 제발 비밀로 해 줘요. <웃음> 나 역적대. <웃음> 우리 집엔 없어.